네 지금은 이제 엘리베이터 하고 식사 먼저 하러 가려고 합니다. 형안 찍어요. 안 가려도 돼요. 뭐 먹을 거예요? 편의점 갈 거예요? 말해. <웃음> <웃음> Thank you. 날씨 좋은데요? <웃음> 왜, 왜, 왜, 왜 웃어요? <웃음> 에? 서브먹 <웃음> 서브에? 나어저게 서브에 먹었는데. 좀밥 먹고 싶다며요. 생각이. <웃음> <이렇게> 내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웃음> 에? 너무 가까이 찍나? 지금? 어. 아, 밑에나. 네? 예? 원래 빌려. 가까이 빌려. 찍어요? 근데 어디, 어디 다 까면 온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하긴 하지만 여기는 신경을 잘안 쓰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오토바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무료 주차장이거든요. 마카오는차 주차하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뭐? 중고에서 오토바이만 많이 타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는 이렇게 무료 주차장이. 오늘 한 25도 정도 되려나? 어우, 진짜 이제 땀안 흘리겠다. 살찌겠다, 진짜. <웃음> 명문이라고 있는데 한국식당 명문이라고 있는데 지금 그쪽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해요. 같이 사는 형이 지금 한식을 먹고 싶다고 해서. 네 지금 환전하로 왔습니다. 홍콩 돈으로 바꾸는 이유가 한국의 성공돈 바꿔서 마카오에 와서. 마카오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환율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달러 100달러 정도 주면 어, 여기서 한 103원 정도 줍니다 3원이 어디예요? 거의 500원인데 그래서 저기 아줌마도 보면 돈 저렇게 많이 바꿉니다 저게 다 홍콩돈인데요 마카오돈으로 어, 바꾸는 거예요 이가 너만 먹으돈에매야와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진짜 불다 생겼다 네 지금 200원 홍콩 돈이 200, 200달러 주니까 마카오돈 206불 받았습니다 네 천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야 좀 이따가 수영장 탁구치고 수영장 가려고해서 머리도 안 감고 왔어요 <목소리> 나도 한국이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하소는거 에? 파, <목소리> 아니요 그냥 지금 일단 시험 해보는거예요 편집할라 아, 주요 부분만 찍으려고 예를 들어서 주에 갈때도 주에 가서, 네, 그러니까 네, 가서 그냥 짭시장 다, 다 네. 이런 거는 진짜 열 10시간 걸릴 네. 거예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마카오에서 가장 큰 가장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마트인데요 다음에 저기 가서 물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물건들 그리고 중국 물건 일본 물건 여러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네. 고기 육배. 네. 떡볶이도 있고, 있을 거다 있네. 싸네, 가격도 싸고, 밥 먹다, 분식 같은. 니자 네. 메뉴판을 한번 보면, 있을 건다 있는 거 같아요. 한계탕도 있고 맛있다 주차 형뭐 먹을 거예요? 아, 해물덮밥 숙회장 주어 엄마 못하나 보네 네 여기 반찬이 정말 정갈하게 잘 나옵니다 맛도 맛있어가지고 방금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 길고 맛있어요 그것도 맛있고 그 메인 메뉴가 지금 하나 나왔는데 잡채볶음? 해물 잡채볶음? 제 해물 볶음. 잡채볶음답게 잡채 네. 조개도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아니 진짜 조개가 통째로 들어가 있네요 진짜 크다 오 괜찮다 신선한데 재료가. 네 재료가 다 신선해요 어 조개 두개요 어 두개나 있어요? 오, 인심 어, 인심 많네 가격도 싸고 여기 괜찮다 마카오서 입맛 없으면 여기 와서 식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맛이 좀 납니다. 위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너 맞죠? 전에 한국 연예인들 역시 광수, 아시아 프린스, 제 음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안 먹고 있었어요? 다시 먹으지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맛있어 보인다. 양념도 그렇고. 네. 그렇구나. 국도 주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음! 전전사, 진짜 한번 먹어봐요. 진짜 하나 먹어봐요. 어, 진짜 괜찮다. 고기랑 해서 양념 쭈꾸랑 해서 먹어봐요. 음, 어, 진짜 괜찮다. 생각한 거 이상으로 괜찮아요. 한 컷? 가락 음. 나쁘지 않은데, 이거? 여기 일찍 왔죠? 감사합니다 다네 지금은 탁구 치로 왔습니다 탁구 치로 왔는데 원래 안 여는 줄 알아가지고 그냥 수영만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탁구도 한다네요 와 최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빌렸어요 지금 싸 탁구가 진짜 싸요 여기 탁구 한번 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요 보면 여기 10달러 1500원이에요 한 시간에 그리고 탁구채도 빌려주고 공도 빌려주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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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탁구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료수 마시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친것 같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여기요 어, 안녕하세요. 고치 아, 아 아니면 또도지체리라 오케이 빠이빠이 어 우리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인데 우연하게 길에서 마주쳤어요 마카오가 작긴 작나봐요 근데 둘이 친한가봐요 어저아씨 같이 회사니까 다 친할 수 있어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